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얇은 성대 접촉에서 흉성의 비율이 높은 소리를 만드는 벨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두꺼운 성대 접촉을 만들고 그 두꺼운 성대 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음까지 쭉 연결시키는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도 많은 툴이 존재하고 보컬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툴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라는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두꺼운 성대 접촉으로 믹스 보이스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툴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왜 쌍비읍이라는 자음과 밑받침을 사용하고 어라는 모음을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미음과 비읍은 둘다 입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자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연구개가 올라갔냐 내려갔냐입니다. 미음 같은 경우는 연구개가 내려가서 비강이 열려있기 때문에 입술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음...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읍은 연구계가 올라가서 비강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입술과 비강이 둘다 막혀서 아예 꽉 막히게 됩니다 미음을 발음해주는 것만으로 밸런스드 컴프레션, 즉 자연스러운 성대 접촉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미음에서 비강까지 같이 막힘으로 인해 성문상압이 더욱 높게 작용하게 되는 비읍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컴프레션, 즉 성대를 압축시키며 강하게 닫아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욱더 압축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뻐. 쌍비읍을 사용하게 되면 성문상압이 정말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대를 더욱 강하게 압축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덤으로 목을 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다음은 모음어 입니다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자연스러운 후두 내리기, 자연스러운 목 열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 이유는 후두가 내려감에 따라 후두 내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짧아지게 되어 성대 또한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워진 성대는 길게 늘어난 성대보다 더 쉽게 전체적으로 잘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의적인 감각으로 후두를 내리려고 할 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목을 냅다 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렇게 하품이나 엉엉 우는 상태를 통해 불수의적인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목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몸이 어...인 오... 거고요. 이번에는 밑받침 쌍비읍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음과 밑받침 중에서 밑받침이 자음보다 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받침 같은 경우는 입술, 혀의 앞부분, 혀의 뿌리 부분이 악! 안, 앞 이렇게 닫히면서 혼자 만들 수 있지만 자음 같은 경우는 아, 가, 아, 따, 아, 마, 아, 이렇게 꼭 밑받침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o, no, boat 이렇게 밑받침을 거쳐서 자음을 발음하는 영어와는 달리 go, no. 이렇게 밑받침에서는 호흡을 사용하지 않고 자음을 발음하는 타이밍에 맞춰 호흡을 사용하는 순수한 한국식 발음으로는 발성을 하기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받침을 발음하면서 다음 자음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밑받침을 발음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받침에서 자음으로 연결하려고 호흡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입술과 비강이 둘다 아주 꽉 막힌 쌍비읍이기 때문에 성문상압과 성문하압이 둘다 아주 높아짐에 따라 그렇게 강하게 닫힌 성대를 만든 상태에서. <목소리> 이렇게 고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툴 혹은 메소드 혹은 이 드릴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더 재밌지 않나요? 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기 전에 숨을 마시는 동작이 운동으로 따지면 셋업이라는 거죠. 셋업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져가 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무게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같은 동작도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숨을 마실 때 셋업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실수 없이 올바르게 셋업을 할수 있도록 코로 숨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볼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루해서 막 하품이 날려고 하는데 이렇게 숨을 마시는 방법으로 한번 시작해볼 거예요. 이는 자연스럽게 연구개는 내려주고 혀뿌리는 위로 올려주기 위한 세팅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라는 모음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지고 밑받침 쌍비읍에서 자음 쌍비읍으로 넘어가려고 호흡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막 지르듯이 빠빠 이렇게 날리듯이 길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카토로 아주 짧게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스타카토로 딱 끊어주면서 다음 음을 준비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플레이스먼트, 즉 소리의 위치에 대한 감각은 절대 아래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꼭 여기 눈보다 살짝 위에, 여기, 이 지점을 계속 상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아래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높은 피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툴 같은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로 연습해도 사실 무방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마치 스케일을 연주해주는 보컬트레이너와 눈치 싸움을 해주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뿝 어? 언제 내는거지? 뿝 이렇게 성대 접촉과 압력을 높게 가져가게 유도하는 방식의 스케일을 추천드립니다. 음.. 그런데 그런 스케일이 인터넷에 있던가 내가 레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도 칠줄 모르고 연습방법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컬살롱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멤버십 전용 연습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멤버십 전용 연습용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노래하자 보컬살롱 백겠습니다 감사합니다.